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그 이번에 제가 소개할 거는 퀵타임 플레이어의 그 화면 녹화를 할,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 어떻게 하냐면 퀵타임 플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새로운 화면 기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 라이언은 새로운 화면 기록을 이미 클릭한 상태라서 이렇게 회색 버튼으로 나오고 여기 보시면 화, 화면 기록 중단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동영상 찍히고 있는 거 전체 화면 할지 아니면 부분 화면을 할지 그거 그 동영상 녹화할 때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나머지는 이렇게 녹화하기 전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는 사진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